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팩트의 리더 지현입니다.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텐션업이잖아요. 항상 지금 밝은 기분 유지하고 있고요. 어제 첫방 했었는데 어제 모니터를 했는데 어제 모니터를 했는데 어, 약간 좀더 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더 신나게 가보려고 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을 밝고 희망 차고 아주 텐션 업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오르골라이브 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주는 거야. 네. 어제, 저도 잠, 네. 어제 저도 봤는데 제 댓글을 끝까지 읽어주지 않았어요. 제가 야생아 5만 7천 번 들었는데 질리지가 않다고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 읽어주지 않았어요. 서운해요. 서운하다고 말 대기실 급습해 보시죠. 예 홍삼 몸에 좋은 거다 먹었어요, 배즙, 홍삼, 김밥 오늘부터 챙겨 먹기로 했어요 어제 해보니까 안되겠더라고 그래서 챙겨 먹기로 yeah. 했어요 샤녹이 힘들어요 크몽삼, 라이 모니터 요. 거 태우 형 하이 어떤 날, 오늘 컨디션 음 오늘, 오늘 좋네요 음 오늘 얼굴도 안보았어 좋습니다 엠카운트다운 음 네. 클릭스타워즈 재밌잖아요 저기 클릭스타워즈 클릭스타워즈 네. 네. 자, 네. 4월, 첫째, 아, 4월, 첫째 4월 첫째 오늘 몇째 주죠 4월 첫째 주. 끝났잖아요, 여러분. 네. 같이, <웃음> 같이 같이 엠 카운트다운 구매하고 싶었어요. 아. 놀이까 우리들이 들어가. 같이 3위는요 우리 도전고수 하죠. 그분이죠 도전고수 아직 안 끝났어요. 임팩트 도전고수입니다. <웃음> 임팩트 도전고수 도전 박지엽 씨입니다. 네. 박지엽 씨는 도전고수라는 프로그램에서 부르고 쪼이고 네.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함으로써 <웃음> 아니 빨리 쳐! 함으로써 <웃음> <하러> <웃음> 많은 사람들에게 맞아. 건강한 매력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그런 약간 건강한 야이. 매력으로 <웃음>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의 <웃음> 그런 어떤 이목을 끌지 않았나 생각이 들렇습니다그 <웃음> 다음은 2위를 <웃음> 알아볼게요 네, 네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2위는요 바로 임팩트의 이지한 씨입니다 아네 임팩트의 이지한 씨는 네. 평소에 네. 그 엄마 같은 매력과 네. 집안일을 잘하기 때문에 네. 그 많은 여성분들이 집안일을 대신 미루고 싶은 아 그런 스타일 2위로 뽑혔습니다 그렇죠. 현실판, 노예는 네. 좋은 거 아니에요? 현실판 노예로 뽑혔습니다 니다2위입 자 1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1위. 살고 싶지 않은 스타. 이 네. 스타랑은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스타 1위는요? 네. 임팩트의 나입니다 나홍재, 나홍재 아니에요? 대본을 아니에요? 보셔야죠. 나홍재 씨잖아요. 네. 이상 나홍재입니다. 나홍재, 씨입니다. 나홍재 씨는 평소에 왜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홍재요? 네. <웃음> 집에 가장 안 들어온 <웃음> 것 같은 스타 1위죠. 네들니들 좋은 거만해하하 나쁜 건다 우리 집 좋아 국방보다 훨씬 잘한 거 같아요 어제를 이렇게 할거요 다들 박수합니다 박수요? 고생습니다 오! 오! 나 잘했어요 발전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렇습니다 내일은 또 발전할 발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붕> <그쵸>? 항상 나날이 보면 저희는 발전소죠? 그러니까요 오 발전소장 발전소장? 뭐야? 왜왜나괜찮아아 암튼 와봐주아 암튼 오늘이, <웃음> 오늘이 네. 정말 발전했고, 네. 오늘 또 근데 사실 저희의 네. 100%는 아니었다고 봐요. 저희는 아, 또더 발전할 거고, 아,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릴 거니까. 좀 네. 발전소니까. 매해 발전하는 이프트의 <웃음> 모습을 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발전이란 말이 지금 세번이나어서 알겠어요. 발전하면 안 돼요? 아. 그래서 받을 주고 이러는데 아. 연구 소화했습니다나또 이상한 생각해뭘 해도 돼요? 해봐요 소는 되게 열심히 일하는 소잖아요 네, 네. 발전소니까요? 발전소? 어, 발전소 발전소 발전소? 모르겠다 알아 모르겠다 I love it 알라 모르겠다 네. 소처럼. 그러니까 소처럼 계속 발전하 소처럼 일하겠습니다 아, 아, 아.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결국 발전소란 얘 발전소죠? <웃음> 그 어제에 비해서 오늘이 더 저희가 생각한 저희의 이미지를 저희가 더잘 네.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네. 굉장히 만족스럽고 내일은 또더 더 꾸러기 닿고 네. 더 텐션업한 무대를 저희가 보여드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아, 그리고 아까 그 엠카운트 비하인드거 나왔나요? 백스테이지인가? 그거, 그 방송되면 오늘 제비가 여기 있는 초콜릿을 공개를 했거든요 여러분께서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2017년이 기다리던 그 순간 이제 빡구에 볶은 아니 대에다 초콜릿을 이렇게 그 이동하기 전에 드시려고 네. 그걸거 보여드렸어요 아, 빛바닥 좀 네. 녹았어요 네. 우리 그것은롤링퍼때 <웃음> <난나 로울링 웃음> 우리 네. 막 이렇게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막, 이렇게 막 찍고 계속 그랬잖아요 네. 아, 네, 저 네. 롤리팝 첫방이 생각나는데 그땐 그립네요 아, 지나가셔도 되겠어요 워낙 자유로운 분위기였어 지금 대기실에서 네, 뭐하는데그 네. <웃음> 뭐죠? 웅재랑 저였나요? 그롤리카 음악 중이신 수정하러네 가사 수정하로 웰카에서 아, 끝나, 카메라 끝나자마자 갔다 왔잖아요 그거 생각나 그래서 음, 떡볶이에서 왔는데 맞아요 <웃음> 네. 피 먹었죠 안 먹었어요 저 진짜 저그한입야 재밌는 거예요. 거세요 야 재밌는 거 내가 알아냈어 네? 재밌는, 이러고 놀아요 이거를 해가지고 가장 오래 버티기 다운 더. 체인지 가잖아. 원래 항상 다. <웃음> 이거 아니 이거래. <이걸> <웃음> 네. 스타트. <Start>. 이거 <웃음> 지금 나온. 오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인가 하나, 둘, 셋. 뭐 <웃음> 어, 어렵다니까. 아 영혼 좀 요즘에 영혼이 <웃음> 아니, <웃음> 영혼이, 영혼이, 영혼이 영혼 너무 없어요. <웃음> <웃음> 이러고 저희 이러고는 네. 할 때까지 딱히 뭐사전도다 아, 끝나가지고 시간이 많이 비거든요. 괜찮더라고. 내가 이렇게 어. 쉬어야죠. 이제. 아 어제 오르골 라이브 안 봤다고 멤버들 집에 와한마디씩한는은 있어. 어디 누구 안 들었어요? 저, 저. 저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어요. 지한이는 끝나자마자 퀴넷 또 남겼습니다. 저 공지 아이디 받고 태호 아이디 받고 상희. 너저 아이디 저 뭐야? <웃음> 못 봤어요? 너아이디가 뭐야? 못 봤어요? 그래, 아, 못, 봤어요? 봤어요? <웃음> 어? 못 봤어요? 상영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상영도 못 봤어요? 저는 진짜 시작하자마자. 제대로 봤는데. 아, 그래요? 아, 그리고선 남겼는데, 모르더라고. 아니, 아니 다 읽어주고 막 했는데, 우리는 카메티가 아닐 수가 있나요? 왜마세요 그래서 나, 제가 안들어왔는요 <웃음> 아, 그래요? 김빈아빠가 진짜 왜 그래요? <웃음>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아, 니 <웃음> 미리 먼저 왜안 읽어주세요? 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안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오면 알겠지만, 방송 생방송이라는 건 제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캐치하는 게 힘들어요. 제정게안 인정하는... 읽길래 제가 제가 다음에 제가 읽어서 혼자 야자 타임을 했습니다. 박재로 <웃음> 개악자. <웃음> 아 진짜. <웃음> 여러분. 아, <너> 다음에 <웃음> 읽어줄 거. 아, 저는 아,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저는 계속 똑같은 말 쓰다가 거기 이거 뭐냐 정지당했어요. <웃음> 댓글 안쓰지더라고요 <웃음> <오! 오! 웃음> 우리 맨날 야생이 듣잖아요 그나라가 그러니까 그 거기 한옥에 가는 게난 당연하다고 생각했요 <웃음> 근데 제어을만나는 금받아 어떻게 그걸 한옥이 가냐고 아니, 몇 번째 갔다고요? 5만 7 0만 <웃음> 내가 어제 이 댓글을 봤거든요 한옥에 <웃음> 가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네? 부랑락안먹었 사람 있어? 저는 어, 안 먹어요 두명안 뭐. 뭐. 먹어요 우유 안 먹는다고? 네, 저 바나나, 그 바나나 큰거 한송이랑 우유. 과일, 과일. 저도 괜찮아요. 저도 과일랑 이 마실 거. 내일 항상 상이랑 저만 먹어요. 아버나안 해? 안 드시네요. 안 나갈 거야? 네, 커피. 그 상이 먹을까? 뭐 뭐. 형 대신 분명? 커피 먹으면 안 돼요. 아, 그 저... 네, 네, 지금까지 인피티 도시락 정확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업이요 상이가 먹는다고 하니까 맛있됐어요 아. 그리고 엄청난 걸 알려줄까요? 네. 진짜 엄청난 거. 아니요? 진짜 대박. 아니요 아니요. 제 캐리가 하지 오늘 1년 되는 날이야 <웃음> 뭐 그것도 뭐 기념일이야. <웃음> 아니 것도뭐기념일이야 <웃음> 내가, 내가 그거 내가 그 디데이에 적어놨거든. 캐리가 시작하는 거. 그거 쓰세요? 일주년 캐리가 비축. 주안 그래도 캘리라피. 쓰고 있었어. 제가 긍정적으로 살자고 생각한지 1년이 됐습니다. 네 캐리가 긍정적이야? 힌 근데 들긍정적이않아요 <웃음> <근데> <웃음> 눈다리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한 95일째 네. 때그밖에없 <웃음> 그 됐어요? 도대체 한 어, 아니, 됐지. 20년 됐지 본격적인 20년. 다이어트 20년 됐지 25일이면 은 스위스 활동 끝나고 <웃음> 아니요 제가 그그 그 잔직원 할때 음. 아, 아주 네. 그냥, 네. 그냥 네. 똑똑하기 시작했거든요 저 음. <웃음> <자>, 에라 모르겠 <웃음> 아무거나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용지 핸드폰 배교하면 웹툰 웹툰 어, 이거 어떻게 다 보이지 <웃음> 보여요? <웃음> 저는 안 궁금하신가 보네요. 궁금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거예요. 받아줘야 돼,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많아. 다 나눠 먹었을 때 이거. 네. 알콜. 이거 가지 사람 저예요. 사은품 받았어. 뭐야, 그게 저희가 가지겠습니다. 야, 이거 좋아하는거 이거 다. 뭐? 요거트. 우와, 와, 짱이야. 와, 형 짱이다. 너안 먹을까 봐. 너위 이거 큰 거. 거야. 오예 오예. 줄 줄고 먹을래. 간식 먹을까요? 이상으로. 부실하게 아직 하는 거구나? 애들 먹을만한... 쿠쿠카가! 는 거예요? 와 신난다! 와. 난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이거 드세요. 너무... 야 이거... 와 정말... 네. <웃음> <웃음> 와! 땡큐! 땡큐! 땡큐! 봐봐. 아아... 와진아못하어 진짜 못하겠어. 와 사진이라도 비가 많 아,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하고 아, 어. 니야 이거 조금 살짝, 어. 살짝 넘게 먹어. 이렇게 먹어야죠. 그, 그, 그, 그. 그 다음에, 이게 안 맛이 안 나. 흔들어! 이렇게. 막 흔들어! 근데 이거 아, 저거 되게 좋아해. 자. 이렇습니다. 센스가 넘치죠? 띠이 역시 먹을 걸잘 사와요. 앞으로 먹을 거 많이 시켜야겠네. <웃음> 왜또 짜파게티 한번 끓여봐봐, 많이 해야죠. 야, 누가 그랬지? 너가. 내가 뭐였지? 짜파게티 좀 끓여봐라구요. 기억이 안 나요? 오, 아주. 응. 아이고. <웃음> 언제? 어? 야 이거 안 까지. 왜 이렇게 힘내가시는 거죠? <웃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바나나 2개, <웃음> 귤 3개. 이렇게 저희 한끼 식사는 끝이 납니다. 음! 진짜,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응. 맛있지? 응. 수정, 수정. 음~! 아 이런 거 너무 좋아